멋있어. 어? 왼쪽! 우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이게뭐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에일리언스 파이어팀 엘리트라는 스팀 신작 멀티 게임입니다 셋이서 팀을 꾸려가지고 함선 내에서 에일리언이랑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플레이 인원이 3명이에요, 3명 어? 3명? 세월간이? 해가지고 바로 다원이랑용기영이랑 팀을 꾸려가지고 오늘 합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튜토리얼 구간이 있어서 그것부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야. <목소리> 캐릭터는 미리 제가 만들어놨어요 진행을 하나도 안한 상태인데 이제 하면 되는 건가? 스페이스가... 구른다 저분한테 가면 되나봐요 더빙을 할거면 입도 움직이게 좀 해놓지 왜 복화수를 쓰고 그러세요 퀄리티가 좀 살짝 의심이 되는 그런 장면이 벌써부터 나오네요 일단 스토리는 우리가 별로 중요한게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선택 최고 우선순위 그렇군요? 플레이어를 공격팀에 초대합니다 어 아, 지금 바로 합방이 되네 저기 아저씨들 와 바로 된다 같이 네, 저도 어, 초대해주세요 커스터마이징 어. 어떻게 했나 좀 보자 일로와봐 오야 어, 빨간색 파란색 <웃음> 갈색 이렇게 딱돼있네 노란색. 아, 거기구만 얼간이들은 <웃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딱다 맞췄냐 미션 난이도는 기본으로 하고 미션 시작 오 됐다 오케이. 오 장비 구성. 데몰리셔 테크니션 닥터 3개 있다. 오, 어, 야, 어, 각자 맞춰서 해야 되네, 클래스를. 뭐, 뭐할 거야? 나 닥터 해볼래. 간다, 데몰리셔 할래. 좀 읽어볼까요? 테크니션. 해병대 전투 테크니션은 전투의 흐름을 제어하고 적을 킬존으로 인도합니다. 아, 터렛 깔수 있구나. 아. 데몰리셔가 로켓 쓸수 있고. 에이. 에? 아, 음... 못 바꿨어. 어, 어, 어, 시작돼버렸어 어. <웃음> 다음에 바꾸면 되지 뭐. 이 그때 어 됐다. 오 어, 어, 우리 민호의 둘이야. 됐구나. 큰일 났다. 오 중화기. 어, <웃음> 절대 우와, 다가오진 근데? 못하겠다. 딴 거는 또뭐 있어? 뭐, 로켓 사파. 이제 Q. Q가 로켓. 우와. 우와. 오, 오, 대박. 이거 뭐야? 부지 않은데 아, 이거 회복하는 건가 보다. 어, 이게 회복 터렛이야? 총 효율이 상승했습니다. 아, 니도 버프도 줄수 있구나. 아, 데미지 증가가 되네. 오, 어, 그난 니가 뭐지? 어, 뭐야, 이거. 폭탄을. 니는 뭐야? 나는 뭐지? 어허. 4번. 체력이 이미. 4번이 맞아요. 회복. 아, 4번이 아, 회복. 아, 4는 실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번이 권총. 어, 아, 앞장서, 형들. 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저기 목표 지점이 저... 보이는군요. 아 조심하라구. 어, 아... 어. <웃음> 스킬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섬뜩하네. 띠디디디 이러면서 들어오네. <웃음> 어, 맞아. 여기 아, 있어. 조심 조심. 어, 저기 사람 아니야 저거? 어디, 어디 어디? 안드로이드? 안녕하세요. 어떻게 봤어?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에 뭐야? 나오는 그 인조 인간이다. 아, 안드로이드다. 여기서도 나오네. 아. 앞장서봐. 아, 왜 이렇게 다들 먼저 가라 그래? <웃음> <웃음>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웃음> <웃음> <웃음> 셋다다 쩔보야. 어? <웃음> 뭐야? 환풍구가 떨어졌어. 에이. 뚜껑이. 오. 오씨. 싸한데? <웃음> 이게 뭐야? 오오오! 이게 어아 오! 오! 씨. 오! 천장, 오! 천장. 오! 오! 개맞아! 오! 오! 어, 어, 안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뒤에서 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X표시가 맞 오! 오! 와 더러운 놈들. 텔레비 많이 작아요? 형님들 뒤에서 도와요. 뒤, 뒤, 뒤, 뒤, 어디? 뒤에서 도와 오는 거 봤어. 오, 오, 오. 야 이거 탄 날아가는 속도도 계산이 되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굿굿 굿. 아 어, 이거 되게 본격적이야. 무슨? <웃음> 어 왼쪽. 우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알지? 이게 어, 뭐야? 으아악! 어, 어, 살려줘! 어, 부수지시오 어, 살았다 땡큐 오씨 아이고 잡기 공격을 하네 쟤네들이 <웃음> 이리와 어, 형 회복된다 오오 어, 줄게. 어 이거 형창 어, 어, 채우기다 채웠다 나, 어 주변에 주변에 정원. 소리 오케이 주변에 소리 짱 많이 들려요 시야 쪽은 못 줄이나? 저쪽에 있다 어 확인 왕인 컨트롤 키 누르면 딱 붙어서 엄폐해가지고 쏠수 있어요. 오케이. 잘 싸운다. 오른쪽에 남고 있어요. 오른쪽 이상도.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나도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아 옆에 옆에 왼쪽에 또. 왼쪽. 오얘좀 <웃음> 어 단단해. 아 수고 수고. 아 어, 얘네 무빙가 손이 설치해 이사히! 아이들 이 생각보다 HP가 되게 많네 총알 어디서 보급했을까 왼쪽 빨간 상자 아 여기? 어 형! 조심해! 아악! 아, 나, 나, 나 조심해! 아, 나, 나, 나, 나. 오케이 저, 오케이 오케이 그, 큰일날뻔 했다구 고맙다구 총알 어! 총알 엄마한테 사랑다 아, 보내줘. 아 머리 쪽이 단단한가봐. 몸체를 써야 되는데 머리 쏘면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네. 어허. 스캔. 잠금 장치 해제 중. 나이스. 한번더워야겠다 나도. 출발 출발. <목소리> 나도 중화기로 쏴야지. 아, 이게 달달해 형. 그렇구먼.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문이 이렇게 어, 확 열려 문이 ㅋ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나 <웃음> 어, <웃음> 끝! 어형 조심했어 이상해! 왜 이렇게 커져아 엘리언이 종류가 많네 그러게 어저 아, 침뱉 어, 터지! 어어어어이 어, 중화기가 좋은 점이 타겟팅이 <웃음> 되네요 어 맞아 맞아 이게 좀 편해 집중사격이 돼딱 고정이 돼가지고 타겟팅이 어 이쯤 되면 얘네가 좀 불쌍해진다 점점. 좋다. 헤드샷 쏘라는데 어디가 멀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웃음> 다 약간 무슨 관절처럼 생겨가지고. 어, 어. 무난무난하네 첫 번째 미션이라 그런가? 쉽다 게임이. 그러게. 어려움으로 해도 되겠다. 그건 아니야. <웃음> 뒤에 뒤에 뒤에 어에 뒤에 오! 뒤에. <웃음> 뒤에 세말 있었어. 어, 깜짝이야. 시작 시퀀스 실행하기. 이거 하면 적들 대거 오나 봐. 이거 어? 이거 뭐야? 한약 채우는 거랑. 이것도 하세요. 뭐야 스트리건 나왔어. 네. 이거 뭐야? <목소리> 사고이가 먹었다. 송어품 이게 뭐야? 송어품 씨씨 털에 설치. 아하 아요거구나 여기다. 오케이. 와 단체로 나볼까? 다 같은 방향에다가 놓는겨. 여 여기만 보호하면 되니까. 아야 뒤에 뭐야? 나나 뒤에 볼게. 주, 여기서도 오케이. 오네. 내가 오른쪽 쪽 볼게. 난둘다 볼게. 그쪽 방향에 털에 설치해놔서 괜찮을게요. 리로! 어, 큰 놈, 큰 놈, 큰 놈. 야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아우씨! 애들이 잡기 공격하기 직전에 딱 회피를 해야 되겠구만. 상자 하나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있네? 아, 이거는 환약 채우는 거구나. 이기 실패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 저좀 살려주세요! 여기 너무 많아요! 좀만 보면 안 돼. 뭐야? 오른쪽 이상한 소리 들려. 어, 오른쪽 어, 이상한 어, 소리. 오늘 어, 어, 어, 어, 어, 어. 이상해. 뭐야? <웃음> 뭐야? 와, 내가 미사일 맞혔어. 킬러. 와, 피왜 이렇게 많아 저거? 버프. 어, 그. 아, 나 각개 잡았어. 쳐 잡았어. 잡았다. 힐팩, 힐팩, 힐팩. 여기 힐팩. 길팩. 힐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땡큐 가운데. 어어어어어 어, 나피 찬다 으아아아아 어이 샤피기 죽어가지고 아 누가 침 뱉었어 피 와, 피피 차는 속도 개 느려 뭐야, 뭐야, 뭐야. 내 HP 왜 이렇게 많아 <웃음> 1500이네 <웃음> 튜토리얼이라서 속도 이게 와. 튜토리얼 오케이 가자 아, 이동, 이제 이동. 약간 레포드의 느낌 나네 어또 어, 온대요 또 온대요 와 약간 점점 산낙지처럼 보인다 오씨 사방에서 온다. 아 정신 없어. 오 제노버스 피터 조사라 저거. 에스. 그렇지. 이스아 총알 없어. 아 뜨거 뭐야 아피밟으면 피다네. 응 네, 산성이어가지고. 오, 염선이네. 어 염산이네. 곱사하고만 들어가야 되나밍한 없어. 농기영 따라가자 농기영. 오케이 올라. 아, 데미지가 올라가네. 아, 되게 좋다 소리 엄청 어. 들려 요 형님들. <웃음> 뒤게 뒤뒤뒤뒤뒤. 어 뒤뒤뒤뒤뒤. 아, 아저 저 자식이 나 미쳤어. 저, 도망가 저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도망갔어? 작아. 도망갔어. 대박. 대박. 오 지능. 도망도 가네 그니까. <웃음> 뭐야? 미사일은 왜 쏴? 갑자기. 으아, 아, 살려, 잡혔어?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조심, 조심. 오케이. 와, 소리 봐. 와, 소리 봐. 원거리 공격한다, 쟤.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어렵다. 그러게. 오케이. 와, 진짜 사방총대좀 아, 와, 만만하게 받는 맞는... 어, 뭐야, 이거? 와! 와! 와! 어이 자식아! 와, 숨어 있었어. 오, 오, 대박. 머리도 쓰네.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운로드 중. 오케이. 마구, 마구, 오케이. 마구, 마구. 야동 받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늘 하루는 빨리, 이제 거뜬 하다고. 공유 좀. 야동 받으러 여기까지. 오! 더 샌더 샌더. 오 마가. 뭐야 얘? <웃음> 아마매야 <아아, 깜. 웃음> 이거 가만히 있어, 애들 계속 몰려오는 것 같아. 빨리빨리 가자. 빨리 가 봐. 가자 가자 가자. 얼른 와유. 빨리 빨려. 아! 와우! <웃음> 어저 형도 신기하다. 이제 <웃음> 귀신같이 찼네 저런 데를. 애들이 자꾸 나 프리업에 <웃음> 나 안아주고 싶겠는데. 귀신같이 찾아 나갔네. 탱커야 탱커. 음. 와 이게 뭐야? 엄청나다. 클레미 뭐, 어디갔어. 아, 아저형 총알 채로 가는구나. <웃음> 아니야. 나 잡혀가지고 방향감가 상실해서 뒤로 가고 있었어. 여기 <웃음> <야>, 이쪽이야. <웃음> 여기야야동 어. 보관소야? 이렇게 큰 데서 저장하는 거였어? <웃음> 와... 여 <몇> 테라야 <웃음> 아, 이거. 이러브. 여기. 한, 탄약, 탄약. 오. 아, 오케이. 아니, 나이스. 탄약 아니다. 뭐 있어. 센트리건? 부스트 소염기. 그러게 희한한 것들이 있네. 은닉터를 발견했대. 아, 이거야 형들 아 뒤에 뒤에 뒤에뭐 따라오는 거안 보여 형들? 아 어디서 빵 눈이 거야? 열렸다 닫혔다 아니야. 깜아 <웃음> <웃음> <따구? 웃음> 여기 그 레포덱 저거 같은 데인가? 중간 심터? 아. 그런 건가 보다. 회복 근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두고 가기 아까우니까 4번 눌러서 힐을 좀 채워 봅시다. 하고 어, 가져가야지. 아, <웃음> 오케이 okay. 했어 이거 뭐야 나도 한번 치료 한번 해봐야지 형 엘리베이터 눌렀어 아버티는 아, 거구나 버치는 거구나 여기서 야 온다 온다 온다 어쩐지 템 많이 주더라 야 3분을 버티라고? 미친거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놓더라? C에서 센트리건 어 C 아 이거 가동 털에 또 이게 총알이 있구나. 어. 무한이 어. 아니라. 200발. 아니, 300발. 저기, 저기 스피터 있어. 어, 확인. 주도하러 운다 오메한 것. 잡았어. 80초만 버티면 돼, 형들. 뚫고 응? 힘빡 줘. 어, 생각보다 안 빡세네. 그러게. 어, 할만하다. 이게 탄창이 무제한이어서 좋네. 아 탄약 또 채워. 옷. 탄약 어딨어? <웃음> 바로 앞에 빨간 상자. 왼쪽편에 아, 있어 참... 야야야이상해 있어 이상한에! 어 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저리.. 가. 오우씨 인간형 지옥이나 떨어져 버려 엘리베이터 어디로 타야 돼? 야야 뒤에 뒤에 뒤에 타타타타타뒤뒤뒤탔타타타타타타 오케이 오라인 오라인 오오오 와템도 뭔가 나왔어 어 그러네 아이템도 주네 영암치 오오 처치 어 영암치 많이 준다잉 오오아처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네. 계속하기 해야돼? 계속하기고? 아 아, 아... 아 캠페인 계속하기 다음 미션 에서 어? 저 안바꿔도 되나? 어 그러게 <웃음> <웃음> 아 우리 전직 바꿔야되는데 아... 그냥 데몰리셔로 가자. 쌍데몰리셔 그래. 괜찮네. 푸질러로 가. 딜러 하나 있어서 다행이야. 딜러 <웃음> 하나 있으면 돼, 원래. 으야. <웃음> 저쪽이에아이거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이거 심심하면 답덮치네 맛보는 거 질리네. 하나 살짝 해버리네, 그냥. 탄약 상자 에 있다. 또 여기서 버티라고 하겠네. 어 그러네. 언능언능 먹자. 전투 준비. 상자, 상자 열기. 오나 강화 오? 전기 충격 센트리건 매우 좋아 보이는 우와. 게 나왔군. 설치해주마. 어디다 놔야 될까? 좀 있다, 좀 있다, 난 보고 놔야지. 헤모노프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왼쪽 와아 여기서 막아? 그러네 우와. 오 다곤이 잘구르는데 왼쪽 왼쪽이래 어 확인 오케이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러게 센트리건들이 아주 잘 싸워주네 우리보다 잘싸 싸워. 역시 <웃음> 역시 기계는 무얼하다 아아 아. 불러 어... 프라울러프라우러 어, 잡았어 오어 얘네 머리봐요 님들 왜? 엄청 맨질맨질해보여 아 그래? 어... 만져보고 얘네 새머리였어? 이제 가자 가자 뭐 어! 프라울러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웃음> 으아악! 이게 사람 얼굴에 u u u u u 가자 가자 u u u u u u u 슬 u u u u u u u u u u u u u 오 u u u u u u u u u 다 u 챙겨 아 u 스 u 이스 밸브, 밸브 찾으래. 얘 회복 킬 있으니까. 왜 님들 왜 이렇게 피가 풀피예요? 그러니까. <웃음> 피가 줄여 거의 안 맞아. 와 진짜 많아. 아, 뒤에. 뒤에. 지금 다 싸워서 다 풀피 바로... 아니게 됐어. 다시 돌아가야 돼. 밸브 연결하러. 나보품 먹었거든. 아, 오케이. 지금 하겠다 아, 여기에 밸브 3개야. 여기, 치 이걸로 치라. 아, 야야 나 보호해 줘. 이거 밸브 돌리려면 한참 걸려. 오케이 오케이. 보여 줄게. 어, 많아 많아 70 많아. 70%. 아! 제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돌리는 중. 빨리 80%. 빨리! 90. 빽! 와, 이게 <웃음> 사방에서 오니까 힘들다. 가자 가자. 정신이 없다. 사방에서 오니까 거메! 그러니까. 얘뭐 가자 가자. 쥐 <웃음> 형들 좋아줘! 다고나! 그쪽 아닌데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난 봤어 둘다 도망가는걸 <웃음> 쏴! 앞에 와 화력은 확실해 어 우리가 진짜. 화력이 좋아 아, 아니 무슨 막 선자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렵네 일단 힐패 꽂아 여기 힐오 좋아 나이스. 어 위험했는데 버프 어, 주고 나이스 나이스 힐있스는 실부터 푸시는거잖 얘네가 아아 똑똑한 어, 어, 머리 좋다 아니 근데 여기는 탄약 뭐 그런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탄약 없어 이제 나도 가자 달려 달려 빨리 갑시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주변에 탄창이 어, 저기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딱 부족할 때였는데 옵니다 형님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사람> <웃음> <사람 있어요. 웃음> 와, 지루해. 누구는 내게. 누구는 내게. 누구는 내게. 누구는 내게. 누구는는는게게이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난 그냥 갈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라면 끓여 먹자. 온다. 아, 뒤. 오 대인 지뢰. 와, 지뢰를 깔아 주마. 약점 탐지기로. 약점 탐지기로는 또 뭐야? 딱 봐도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네. 열러 오는 거 맞아, 근데? 이거 내가 열어야 돼. 좋아 이제 싸우면 어, 돼 오케이 오케이 지뢰 다 깔아놔 잘 깔았네 엄청 잘 깔았네 어 지뢰 깔아놨어 안 밟을 수가 없다 온다 이 드론은 뭐하는 애야 오 지뢰 터지는거 봐 좋아좋아 크하 성능 확실하구만 와저무빙하는거봐 그러게 와 숲네 아이 몇 마리 <웃음> 어 정신없어 야에일리언이 정도면 인류 멸망해야 되는 거 아냐? <웃음> 여기 스피터있다 스피터, 있다, 스피터. 화력부족, 스피트, 화력부족 어 화력 잡는 부족. 중~~ 어. 나이스~~ 오케이. 야 온다 온다! 쟤 진짜 온다! 진짜 진짜가 온다! 오, 오, 온다 온다 온다 지뢰 지뢰 지뢰 지뢰! 야 지뢰 다 부셔온다 <웃음> 어 근데 피 많이 닿았어 피 많이 닿았어 나이스! 와그 <웃음> 와중에 그, 그, 그, 도망갔어 못 잡았어 우리 못 잡았다고? 그 진짜? 와 정신없어 이 자식! 잡았다 잡았다 오 소리 비명소리봐 아니,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와, 저 뒤에 뭐야. 봐. 뒤에 숨어서 쏘고 있어, 이 악랄한 녀석. 끌고 다했다 힐해, 힐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형이 최고야, 와. 이게 힐팩을 내가 먹어야 된대. 아, 형한테 스크래... 몰아서? 스크래... 어, 힐팩을 먹으면 내가 이게 차. 아 이게이 이걸 하나를 주는데, 그걸 내가 몰아 먹어야 된대. 그럼 내가 형을 치료해줄게 아안돼 일단 일단 플레임 치료해 줄게 어 여기 사람 있어 어 죽여. 사람이 있네 죽여 버려 오 끝났다 뭐, 끝이야 어 so, 테드 아, 포인트구나 이지로 한번 돌아갔다 오자 할수 아, 있다네 어, 그래 그래 well, we 응야 him... 내가 실은 내가 다 해야 되네 그러면 오케이 형만 믿겠어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면치료 <웃음> 네, 해줄게 어, 여기 캐스트 표시가 있네. 어디서 저거예요? 아돈 벌어가지고 무기 살수 있다. 아이렇게했구나 화염방사기도 있어. 와, 고기 너무 있다. 비싼데, 근데? <웃음> 그러니까. 그러게 하나 사면 무기도. 끝인데, 아예 못 사거나? 언이나더 모자면 사면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진짜 개고생해서 전선에서 싸우는데 이런 거 공짜로 줘도 모자랄 판에 돈 주고 파네.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웃음> 볼만해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생각보니까다 없애 버려야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게 이게 군인에 대한 처우는 변하지 않았구만. <웃음> <웃음> <웃음> 내 돈으로 맛다시 사 먹고 깔창 사고. 나는 터렛서로 가야겠다. 테크니션. 나 보직 변경했어. 변경했어? 한번 해 볼까? 권너는 뭐 하죠? 권너는 진짜 그냥 고병이야. 어... 아, 그냥 만능이 밸런스인가 보구나. 어, 이게 뭐야? 오오. 오! 이게 뭐야, 저게? 이게 뭐야? 아, ESC에서 장비. 아 트랩을 연결할 수 있나봐.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딴 거는 뭐못 받구나. 라이플 같은 거. 그거 모드. 장비 사면 살 수, 있, 그 바꿀 아, 수 있어. 장비 어, 구성에 어, 들어가서. 몇개 받았어? 아하. 몇개 받은 거 있음 우리. 어 그래? 응 부착물 좀 받았음. 홍보 받았는데, 나는? 소모품, 아, 그러네. 데카. 난 하염탄이랑 어... 데인지에 있다. 어, 와, 이거 시키고 찍을수 식으로... 있네. 어? 퍽이 있네, 퍽. 아, 진짜? 퍽 같은 것도 있어. 어, 근데 지금 못 찍어, 하나도. 경험치 다시 쌓아야겠네, 그러면. 미션 어... 만들게. 네. 어, 나 잠깐만, 나 어? 하이버, 오케이. <웃음> 하이버. 하이버 피스. <웃음> <웃음> 어, 이제 세 번째 미션 하면 되지? 우리 난이도 격렬로 어, 가볼까? 가볼까? 그게 있어 또 아까가 어, 기본이었고 한다고? 쉬움이 캐주얼이고 하드가 격렬이야. 하드로 한번 가보자. 그래, 격렬 네. 한번 가보자. 권장 전투 등급이 모자라네. 우리가 155고 권장 전투 등급이 500이야. 미안, 안될것 같아. <웃음> 대결있다 됐다 okay. 어허 쟤는 권총이 주기임 가자 어나 주묵이야 권총이네 <웃음> 아 어떻게 진짜? 터렛이랑 같이 싸워야돼 그래도 뭐 터렛 깔수 있으니까 헬멧 쓰니까 되게 알감자 같다 형 <웃음> <웃음> 그거 헬멧 쓰면 뭐 방어도 올라가? 모르겠어 이길래 썼는데 올라가나요? 안올라간대내 자존감만 올라가는데 스킨이었네 자존감올라갔데 자존감이 올라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얘호리하고 가야돼 아까 막판에 아, 만났던 시가? 애잖아 얘 이제 데리고 어, 가야돼 고문관 잘 따라와 알겠어? 와 뭐야 뭐야 아 지지다 지지 어 여기 물이야 어, 놈들이 온대요 갔다. 저기 있네. Hello. 오이 사건 좋은데? 한 방이야 무조건. 사건이네. 오. 샷건이네? 오 우와. 소리도 되게 좋은데. 어 좋은데. 근데 연사가 캐스트렉이야. <웃음> 근접은 되게 좋겠다. 어. 괜찮네. 저기 우리. 온다. 어디? 여기? 오케이. 어허. 많이 온다. 깔아. 반 방향. 요번에 쪽안 돼. 또 이번에 한쪽안 온대. 멍청한 놈들 차례대로 오다니. 한, <웃음> 한 번에 왔었어야지. 한 번에 왔었어야지. 어여 <웃음> <것들>. <웃음> 어, 온나. 오케이 오케이. 어, 아저씨 엄청 약해. <웃음> 보호 본능 일어난다 아는씨 <목소리> 총에서 이쑤시게나가 총에서 이쑤시게야? 아 표현이 왜 이렇게 웃겨 그 싸운 아. 척은 해주네 그래도 싸운 응, <목소리> 척만 하고 있어 <목소리> 진짜 어! <목소리> 어! 또또 <목소리> 또, 또? 아 이녀석 계속 숨어있네이 아. 빨간세계가 아 밟았다 no 어, 배성 구조물에 모이니 저기 저기로 가야되는데? 피한번 채워야겠다. 일단 저기 가서 피 채우자. 어, 아씨빨리 와요. 다약상자 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피피 피. 피한번 피. 피 어, 채우고. 오오오오! 너무 좋고? 아 빨리 쏴 일단. 와. 형 야동 참. 받으러 가야 돼. 오케이 가자. 가자. 빨리 다음 받아 가자. 흥분되는 걸? 넘쳐나는 남성 호르몬 을 주체 못 하겠는 걸? 야동을 받으러 떠나는 새예정 그... 그... 남성 호르몬에 지배된 새 얼간이들. 아이박수단놈 여기서 쉬고 있는 거 봐. 아이 <웃음> 젠장 <웃음> 야 근데 그 의사 양반은 괜찮나? 아직 잘 오고 있네 이수식에 쏘면서 어, 잘해, 잘 버티고 잘 있어 툭툭툭툭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어어야 <웃음> <웃음> 박사 쳐맞는다 박사 <웃음> 박사! 박사! <웃음> <웃음> 오 나이스 <웃음> 어 정말 우리 박사님 <웃음> 손이 <웃음> 많이 간다니까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 맞나 오, 이제? 오저 비행선이 있다 비행선, 힐 비행선, 맞아. 비행선. 맞아. 아, 아저 타는 거야 우리.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보 부장 많아. 요. 나 이걸 냉각 먹고. 그리드. 아 이걸 내가 치료를 스스로 해야 되겠다. 형맞짱뜰 준비야. 맥락하니까? 냉각 그리드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 애들 속도너 추추는 건가봐. 일단 싸우세요. 네. 어 이거 센트리들이 너무 잘 싸워줘서 뭐 딱히 할게 없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오, 얘네가 내가, 잘 싸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싸우는데요? 전하구만뭔 소리야 이거? 뭔 뭐라? 소리야? 멀리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던진다 와, 피가 안날아져 미친놈.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살려줘~~ 누가 유압기 좀 작동시키라는데요? 야저 지하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으아악! 살려! 살려줘 우리 야딜 나아악! 야 이거 남고, 누가 내려가야 해. 돼 이거 아, 내려가는 아, 길이 어 일단, 일단, 일단 가볼게 통을 다 한번 튀어 형들 아 여기 어.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켜야 돼 아 여기 있다. 형 이쪽이야, 동형. 돌렸어. 다가면 안 돼, 다가면 안 돼. 아 이거 올라가서 잠금 장치 풀고 올게, 형들. 반영화 형. 야! 갔다 와. 잘 갔다 와. 됐어. 아, 우리 여기서 잡담이나 떨고 있자. <웃음> 어, 벌써 왔네 <웃음> 비상기 제어 확인 바람. 저기다 다녀와. 위쪽. 다녀와. 와, 이건 다녀와 진짜 같이 가줘야 되겠는데? 아니야, 다녀와. 나 혼자 갔다 와 볼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키고 있자 그러면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어, 어, 어, 어, 아니야. 어, 형은 어, 할수 어, 있어. 어? 할수 있어. 파이팅. 어? <목소리> 박사님 싸움 <쌓은> 좀 좀이라도 하세요. <웃음> <웃음> 됐어. 킬겠다 <목소리> 머리 감. 나이스. 에서난게 <목소리> <남는 목소리> <목소리> 야, 아니. 와, 야. 으아, 나 잡혔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 나... 꺼져. 어, 튀어. 나도 또 한두, 나도 폭사. 야야야야야야야야. 폭사 다 폈다. 폭사 다 폈다. 폭사 다 폈다. 폭사 다, 다 폈다. 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내려왔어. 미친 거 아니에요? 난난 난 도망가겠어. 어디가? 폭사 니 부야들. 려로 려로 려로 려로.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해병이 쓰러진. 헐, 너무 센데. 와. 와. 와. 어? 미션 완료인데? 너무 많은데. 어? 깬 거야? 모 모르겠어. 됐어? 어. <웃음> 야 우리 그냥 바로 도망만 가면 되는 거였네. 아, 아그 뭐야? 그 엉덩이 잘 쪽으로 잘잘다 모여가지고 타고 탈출했나 봐. 와 아, 어떻게 했냐? 다행이다. 진짜 전멸 일보 직전이었는데 와. 와. 여러분 뭐또 보고 싶은 보직 있어요? 저 건어 해볼까요? 건어? 어한번 해봐. 건어 스팀팩 같은 거 있대. 나와 아군의 발사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오 버퍼네 오오오 오오오 들 이거봐 오오 뭐야 우와 야오오 와대데에 화연방색 개쩐다 오오오 다음 챕터 갈까? 어 갑시다, 갑시다. 지구의 갑시다, 갑시다. 거인들 버너 내가 나중에 단체 스팀팩 꽂을 수 있거든? 내가 그때 말해줄게 아 걔는 그런게 있구나 어 스팀팩 탁하면 은 연사속도 두배야 오 나도 데미지 증가 버프 있는데? 와 그렇게 중첩 쓰면 개쩔겠다 아, 내가 앞을 안보이게 해줄게 아아 아, 아, 하지마! <웃음> 진짜 하나도 안보여 진심 <웃음> 어, 어 나온다 아 오케이 언제 어, 좀 쏠만하다. 두루루루 두루루루 와 화염방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웃음> <웃음> 이거 나. 잠깐 바꿔야겠다 다음에. 지송 야 쏘면서서 나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 뭐안 보여.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야타고다 옆에 한번 지저 줘. 그렇지. 한번 어, 진짜. 야 이거 재밌어 그렇지, 그렇지. 보인다. 재밌는 있어 보이. <웃음> 이거 세 명이서 화염방사기 세타을뭐개 <웃음> 웃기겠다. 오! 그러니까 3삼 화방 어때? 하나도 안 보이겠는 걸? <웃음> 왜 내가 불타는 기분인지. <웃음> 내가 불타는 기야 기분 탓이야. 외계인 어 와너 와너 와너. 퉁. 오 확실히 데몰리셔 좋다니까. 어 좋은 거 같아. 스펜스 나이스.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사냥! 오케이 나이스 다들 일제히 총을 바꾸고 재장전을 어. 해 너무 귀여웡 아아 이거 안놔 나라 이 자식들 오줌살 뻗는데 나 혼자 도망쳐야지 <웃음> 나 혼자 살거야 어, 나 피없어 와야 뭐야 야외야 와글리픽 음, 어, 좋다 박히네? 여기 나오고 나니까 와, 진짜 글픽 좋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힐러가 좋다 힐러 필수야 완전, 필수 어 완전 든든하다 여기서 또 온다. 방어전 한번 하겠네제기랄 왔다 왔다 나도 아, 여기서 잊어 스팀팩 찾아. 저저저저저 저. 잡았 와, 빨리 죽는다. 다리 제어 장치에 접근하기. 아,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서 가야 되네. 으악. 오케이. 나 올라갈게. 어, 보호해 줘. 오케이. 제어 장치 작동 중. 오케이. 내려가 이제 다시. 내려가, 내려가. 와우 오. 오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리 열리는 소리. 애들 소리도 어, 겁나 뒤에. 뛰어온다. 스티펙 공격력 증가. 기오래 걸려. 진짜 뭐십년 어, 걸려 일대, 일대, 일대. 열리는데. 됐다 잡았다 스팬터 잡았음. 와 극혐 와 뛰어 뛰어 뛰어 다리로 뛰어 가자. 공습 접근 중. 공습 접근 중은 또 뭐야?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설마, 무너지나? 무너지는 건 아닌 심심해. 것 같아. 와, 뭐야, 뭐야. 와, 뭐야. 아, 대박. 와, 개 멋있어. 배틀 크루저야? 우와, 쏜다. 화력 봐. 오, 연출 괜찮은데? <S> <S> 오. 오. <S> 오. 오, 멋있다. 아, 앞에. 아, 뒤쪽, 뒤쪽, 뒤쪽! 또 많이 온다. 나이스 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스티팩! 와 화력봐 개쩔어 <웃음> 봤어요 방금 어 여러분 저 건너 계속 할래요 <웃음> 어이 스팀팩의 뽕 맛이 아주 왼쪽으로 가야 되나 봐아 정면 아 정면에서 만나긴해어아 그러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아르나 왜 그래 오로못가 그래. <웃음> 어, 아이 길을 못 찾아 <웃음> 이 정면에 대놓고 길이 있는데 왜 이상한 데로 잡고 가라 그래 <웃음> 물로만 가야되나봐 아저 정도면 넘을 줄 알았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역시 세월간이 <웃음> 다 깨놓고 이러고 있었네 <웃음> <웃음> 아난 요번에 무기 바깥에서 화염버석 너무 <웃음> 좋긴 좋은데 시앙 아, <웃음> 일단 기지로 가자 그러면 오케이 맘마매야 아니 샹 무기를 언제 살수 있는거야 도대체 <웃음> 아 지금도 못사? <웃음> 한참 멀어서 어, 한참 지금도 못사 미션 선택 아래에 어 여기 아래에 전술기계 보면은 주간미션 1일미션으로 돈을 줘요 어 따도 미션 선택 안해? 테크니션으로 미션 테크니션으로 3개? 테크니션으로 캠페인 미션 3개 하면 5,500원을 준대!! 어 대박 와야 돌아가면서 됐다. 테크니션 한번씩 할래? 3 테크니션? 고. <웃음> 3 도, 테크니션? 어! 해볼까? 어, 3 응? 테크니션 고 해보자 해보자 테크니션으로 바꿔야돼? 어, 어. 바꿔야돼 오케이 바꿨음 아 나도 테크니션 간다 좋아 나도 테크니션 간다 <웃음> <웃음> 이거 맞아? <웃음> 난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다. 한다. 한다. 몰라 일단 가 봐. 진짜 근데 차라리 포탑이 싸우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봐. 포탑 설치 해 놓고 어. 뒤에서 과자나 먹자. <웃음> 포탑이 더잘 싸울 수도 있어. 좋아. 나도 됐어. 이제 캠페인 다시 만들게. 어떻게든 렙한 만큼. 좋아. 5,500원으로 뭐든 살수 있겠지 이제. 어, 할까? 그러게. 가자. 아까 그거랑 다른 거지. 좋아, 좋아. 형들 좋아, 샷건들어. 샷건이 훨씬 좋아. 오케이. 온다 저기. 어디? 위에. 위에. 어난 일단 깔아야겠어. 나도 깔어 일단 일단 깔어. 어머지 좋은데?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은 오, 느낌이 왜들지 안타. 크니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기분 터진가 <웃음> 일단 전투가 시작됨 깔고 시작해! 깔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깔자 일단 이거 깐다고 뭐 드는거 아니잖아? 형 그치? 다시 집어! 끝났어! 가자! 아, 오케이 <웃음> 깔아 깔아 깔아 깔아! 깔아! 깔아 깔아 깔아 깔아! 자 이거 주소이거 누가 이렇게 사멸종대로 사내놨어! <웃음> 사멸종대야? <웃음> <웃음> 형 전투 준비 지금이야말로 터렛을 제대로 활용할 때 그렇지 어나 여기다 여기다 달게 나는 여기 그럼 난 여기 달아야겠다. 어? 다고니가 여기구나 그럼 난 여기 페인즈렌도 응. 있어 어쨌든 타! 탄약도 채우시고 아우! 무슨 소리야 온다 온다 온다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여기 아..여기구나 아씨 잘못 터졌다 와 바로 터졌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왜 아까 그 밸런스 맞은 팀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웃음> 그니까 <웃음> 이게 왜더 좋아 보이지? 이거 힐 한번 하고 가야겠다 받았고. 이게 후반되면은 피 관리 안돼서 죽을지도 엉덩이 조심. 아! <웃음> 본인이 말하고 갑자기. 내 엉덩이 조로냐 <웃음> <웃음> 진짜 나저 너무 신기해. 네엉리이 깜짝마다 저렇게 딱 잡힌다고? 어우 야나 <웃음> <부지고 웃음> 너무 아프네. <아픈. 웃음> <웃음> 죽겠다. 회복 한번 하고 와. 실패로 차피 나올 것 같은데. 어. 알았어. 어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사람이야. <3점이야>. 안드로이드. <웃음> 1번 무기로. 잠시. <웃음> 내가 우리 털에 부셨어. 어, 에일리언보다 더 위험한 녀석들이야, 쟤네들이 가자 가자 아니, 안드로이드도 있구나 아, 태거테니카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니, 할수 있을 것같아 형, 누가봐도 여기에서 배규보 전투가 있을 것 같이 생긴 곳이 있어 어, 이걸 팔에 깔아야된다 어, 서로, 서로 싸워 쟤네, 서로 싸워 서로 싸운다 어? 아, 에일리언 먼저 싸, 에일리언 아, 이거였구나 야, 인조인간 중에 좀 특이한 애 있어 단단하네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다 나이스 오나좀잘 쏘는듯해요 여러분 오나 멋있어 와 나이스 뭔 소리야 으아오 오씨 일단 설치 설치부터 하고 봐 진짜 아, 설치 진짜 설치 와인조이가 이거 너무 봤어 나 뒤에 서이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은폐, 은폐. 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만족스러워 Come 만족스러워 고급상자가 있다는 것은 버텨야 된다는 것. 온다 온다 온다! Yeah. <목소리> 아 이게 숨겨진 곳이래 그러네 이게 어디로 가야.. 아 전투 준비 이거 이거 틀면은 이제 개판 나올거거든? 다들 잘 깔아봐 일단 센트리 부터 오케이 일단 할수 있는 거다 okay. 해보자 우리 여기서 okay. 죽을 수 없어 하나는 여기다 놔 미션 깨야 돼 아, 일단 다 깔았어 오케이 okay. 이제 깔아서. 작동할게 오케이 okay. okay. 가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누가 올라나? 엘리언이네 굉장히 무난하게 센트리건들이 다 죽이고 있어요 <웃음> 사람도 온다 안드로이드 온다 에? 네? 안드로이드도 와? 어야 수르탄 던져 쟤네 와 <웃음> 진짜 양아치네 뭐야? 저격수. 아, 쟤네가 그냥 우리 센트리건 다 부시네. 뭐구나, 뭐구나. 많이 잡았음. 어, 꽤 잡았음. 들킬 싸운다. 오케이, 좋아. 오, 좋은데. 잘한다, 엘리언. 아, 엘리언 나한테 오지 말고 오지마. 오, 레이드들끼리 아, 잡는다. 도망다니는데? 안드로이드? 하하하하 <웃음> 엘리언한테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도망간다 야 저격수 계속 도망다니고 도망 도망 있어 큰놈났어큰일났음와 <웃음> <끝나놨어, 끝나놨어. 웃음> 이걸 어떻게 버티고 있네 무너졌구나 문네 열었다고 했어요? 중구의 아, 모이기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 빨리 와 오, 아이 타고나 아, 빨리 와 끝났다! 아, 와, 아, 끝났다! 아이스. 와, 대게 깨긴 깼네. 오, 인닉처 발견하면 추가 보상이 있는데. 오. 어이야. 어, 이제 무기 살수 있다. 나 4,800원 모음 어, 진짜? 4,000원이야 나는. 아직 안 돼. 어? 그래? 그럼 난. 응. 어나 4,000원이야. 무기 하나 샀어. 뭐야? 난, 난 4,000원인데 어떻게 어떻게. 나도 4,000원이야. 나만 교제지? 아. 오. 여러분, 저 무기가 좀 생겼네요. 어? 오, 이거 좋다. 와, 진짜 존나구리. 아, <웃음> 여기 욕을 하면 <요구라면> 안 되는데. <웃음> 와, 이거 집탄율 실화에요? 형, 이거 봐봐. <웃음> <웃음> 이거 치솟는데? 하늘에. 그러니까, 그냥 쏘면, 쏘면 안 돼. 에임이 막, 우와! 총알 <웃음> 군무기야 진짜. 그냥 가자, 아, 다음 챕터. 아, 이게 가전 무기구나. 잠깐만. 마지막 챕터다. 마마메야. 우리 지금 다 테크니션이야? 아니 나 바꿨어. 나도 바꿨어. 아 그래. 나한 번만 깨면 어차피 응. 총 바꾸니 사니까. 그래. 나도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하면 나 바로 다른 걸로 바꿀게. 나1번 무기밖에 못 써요. 미션 때문에. <웃음> 네? 뭐라고요? 어 파사. 람어 뭐야 이거? 와나 반피 됐어 미친. 어 라이플 쓸만해. 와 1번. 야 이다 이거 못 쓰겠다. 바로 포기. 아 진짜 개 꽂혔어 이거. 원거리도 안 되고 근거리도 안 되고 둘다 쓰레기야. 아나어떡하냐 아, 너무 아픈데. 철렛 아, 저거, 저거 저걸로 해야겠다. 어, 아 철렛을 난간 위에 설치할 수 있구나. 야 뒤쪽에 벌레 개 많아. 아니 벌레랑 제네랑 싸우지 왜 벌레랑 우리랑 싸우게 됐대? 어 쟤네 이제 싸운다. 중간에 어디 통아 없음? 통 어디 없어? 통아 채우는데 있으면 알려줘. 보면. 오케이. 오케이. 노아 형총 완전 귀엽다 지금 쓰는 거 소리. <웃음> 아 뭔가. <웃음> <웃음> 어 <저> 그렇게 <웃음> 간한 중박... 소리가 나. 박하기 이럴 데가 없다 진짜. <웃음> <웃음> 여기 있다. 총알 찾았다. 어 드디어. <웃음> 아아아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 <웃음> 수시 먼저 해줄게. 나쁘지않아 다행이다 어구 아, 저거 집어야돼 먹어 집아아 아, 어떤 음. 합성코어를 집어서 부착하기 붙였다아 여기다가 하는거였구나 자 어. 이제 또 옵니다 방어전 시작합니다에 와쟤 봐라 미쳤다이 중화기병 온다 중화기병 와 비, 별게 다 나오네 쟤 안죽어 중화기병 아 아퍼 와야 로켓 쏴지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코, 아, 중화기병 컷아나 주무기가 샷건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근접으로 가야되나 예 에일리언 아 이젠 또 에일리언이야 쥐어먹을 사람 점 깔아줄 수 있어 뭐고 오케이 킬 어어 아, 아. 아따 피잘 찬다 에 굿. 이러지 마. 아 가자 이제. 가자. 나. 아 가네. 힘들어. 이제 가래. 또 돌아. 나온다. 아 애들 끝없이 나오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어? 이거 총소원 소리가 계속 나냐? 버그. 자구나 너한테서나. 이거 형들한테도 나? 어. <웃음> <웃음> 어, 주제에 주제에 주제. 나안 쏘고 있는데 이거 왜 계속 나지? 왜? <웃음> 이거 청소는그 소리 버그가 있네. 이거 왜 이렇게 얌전해 얘는? 뭐? 뭐가? 어 그러게? 얘 뭐야? 뭐야? 너 뭐야? 착한 애일리언 착한 애일리언도 있나봐 왜 이렇게 얌전해? 그니까 손까지 딱줄기 세웠어 손? 어 뭐야? 이거 40개 죽이는 거야 저기다 적적적적어 얘네 일어나! 주변에 지금 쟤네 되게 많거든? 그냥 다 조사버리자 일어나기 전에 다 일어나는구나 얘는 약하다. 그러게. 응. 음. 결 아니네. 아, 피 없어 플레미오요나 아, 아, 회복 아, 야겠다형 어, 어, 회복 어, 가능. 어, 와 미친. 오케 아, <웃음> 아, <웃음> 나이스 나이스. 오, 우와 나. 집어. 아, 아 어떤. 아저코 아, 집어야 아, 되는데 아금지 잘못 깔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오고 있구나.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험했다고. 관리인색 아까부터 자꾸 나만 쏴어 <웃음> <웃음> 터진다 어 안으로 들어. 들어왔어 <웃음> 갔다 나야 <놔야> 되네 언제 <웃음> 확인했어 아니야 내가 할게 그냥 어. 뭐야 이거 됐스오조 <웃음> 서버 확보하기 야 주거지 옮기자 오케이 전방 가유 여기에도 코어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급품 있어 오케이 단약 단약 뭐야 저기치열하게 아, 저기 무언가랑 싸우고 있는데 어그렇게 왔어? 뭐하냐쟤네? 코어 가져갈게요 네어무암 코어 떨어졌다 아 저기 코어. 또 있다 어얘 안돼 얘 위험해 중화기병! 중화기병! 오 위험! 오 큰일날뻔 했다 와 와. 야 인공지능 맞다. 다 죽었어 이제 아 이게 이게 조종하는 장치였구나 좋아 이제 탈출 만 하면 돼 가자! 이제 가자. 가! 가가가가 가면돼! 가, 가. 어, 가면 가자, 가자, 가자. 어디야? 가자, 가자. 아나 아, 끝났네 와 아, 아, 끝났다 와 개빡세 아요번게 너무 빡셌다 기지로 돌아갑시다 으야그그그오나 그, 5500원 어? 받았어 대박사건와 부럽다 이제 무기를 살수 있는건가 오 이제 아무거나 살수 있는데 뭐가 좋냐 아 고민된다 일단 전 건어를 할건데요 레이텔 합성정비군 20마리만 더 잡으면 800점 또 준다 이거 갖고 가야겠다 그리고 가까워지면 이걸로 싸갈기면 되지 와나 이제 완벽해졌어. 오 네. 장비 봐라 형. 밸런스 잘 잡혔네. 그니까 다음 미션 갈까? 불의 선물이라는 에피소드네. 기본으로 뭐해라. 갈게요 기본. 어 그냥 이렇게. 가자 카드 선택. AI 따돌 쓰러진 없이 지구의 거인들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세요. 우리 이때까지 한 번도 쓰러진 적 없잖아. 맞고. 옵션 음. 와 선택하고 가자. 야, 와. 아 이게 내가 한 명만 선택하면은 전체 팀원이 다 적용되는가? 음, 그러네. 그러네. 어, 2.5배라니. 맘마메야. 오, 분위기 봐라. 어, 여기 악마의 똥구멍. 누가 봐도 음. 나올 것 같아. 어, 어 나올 것 같은 구조물이다. 탄창 여기 있어. 어허. 아니다 은닉처다 우와 일단 가 목표지점으로 오케이 가멍갈속 총알이 모자라네 음.. 나도 어 여기다 보급품 맞다 스캐너 배치 화염탄 자 애들 개때로 온다 이제 준비해라 괴롭게 안 맞네 아이총 이제 좋긴 하다. 계속 연사할 수 있어서 장전하는 좀 오래 걸리는 거. 세어 온다. 온다 온다 스팀팩.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얘는 별 것도 아니라고. 이거지 스팀팩의 뽕맛. 아또 잠겨있어 빨리 열어줘 아 또? 또나보다아 진짜 이개 터지는게 저격총인가? 아. 부엉하고 터지는거? 어 쏜다 어 됐다 출구문 열면 돼어음 가자. 가자 갑시다 어, <웃음> 어. 뒤에서 어, 누가 어, 나 어, 때려 어, 어, 어. 우리 우리 죽겠는데? 우리 죽겠는데가 아니라 나 혼자 죽겠는데 나 회복 좀 할게 어? 어, 어 나고 회복이야 어나왜 다고니한테 회복하고 있 강제 회복이 강제 회복이라니 하 <웃음> <웃음> 지나가는데 머리끄덩이자고 회복시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어, 병원균 앰플? 음... 오아 이거 프로메테누스에서 나온 저거다 영화보면 저거 나. 나온 그걸로 네. 에일리언을 만들죠 아, 아 그런게 있구나 응. 역시 에일리언 영화, 고나온 여러분도 회복 한 번씩 해야될 때 농기형 회복 한번 할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농아형 해야겠다 아, 뭐야? 형 이게 뭐야 빨리 영화 본거 얘기해줘 얘네는 설계자라고 인간 만든 애들 프로토스 같은 애들이 와, 프로토스 저그 저그테란 말이렇게 인간의 조상님뻘쯤 됨 저기로 숨어있어 저기로 가자 저격! 저격의 힘! 잡았다. 나이스 뭐야 이거 주둥이! 이상해 이거 맞아요. 와 우리 지금 어디가 고 있는거야 <웃음> 뭐야 이거 뱃속이야? 뭐야 저게? 오, 되게 저격 느낌 아, 난다 아저구나 아, 근데 단단하네 음. 유적이야 유적 고대인들 유적이야 아오 형이 스토리 <웃음> 설명까지 해주니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 진짜 <웃음> <이거> 혹시 에일리언이야? <웃음> 그러니까 얘네가 고대인들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여길 찾아가지고 이제 <웃음> 에일리언을 만들어내지. 전투 준비하래! 지금까지 전투를 했던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일단 힐팩 다들 집으시고요자어 아, 센토리건 다 깔아. 여기다 깔아놔야겠다 이거 자 갑시다 들어가자 요호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 어어어어다 온다 온다 와어어 온다, 온다, 어, 온다. 어, 이게 뭐야 이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내준다 어어어 그쪽 박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괜찮아? 와 터지는거 봐 귀신해 아, 너무 아프다. 또 왔다! 무슨 소리야! 아나스티프 없어 이제 저기 스피터도 있는데? 야 이거 잡는거 맞아? 왜이렇게 쎄? 방에 벌레를 제거하래 말이 쉽지 이 미친 아젠장 진짜 아, 아, 아! 나 죽는다! 이때 요 잡았어! 아! 나이 위험했다! 빨리 다들 피해해볼피해해볼 아, 치료! 치료! 아비 피타 한마리 살았다! 나이스! 와..어떻게 살았냐 우리? 그니까 4마리! 또 이래놓고 전투 시작하는거 아니야? <웃음> 오른쪽으로 가야돼 이제 가자 갑시다 네에 오! 거질말 지금 아 거야? 끝이네. 와, 아 끝났다. 끝이 아 와. 한번도 다운 안 됐다. <웃음> 한판파 하면 난 이제 얻을 <웃음> 수 있어. 어때? 기지 돌아갈, <웃음> 돌아갈 <웃음> 거니? 어, 우리 좀 쉴까? <웃음> 형 안힘들어? <웃음> 아니, 난 고지가 눈앞이라. <웃음> 한 판만 더 하면 <타면 웃음> 5,500원이네. 그래. 그래. 한판 해야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래, 고자. 이거 이거 막 계속하게. 그래. 오, 그래. 미션 끝날 때까지 프리어가 안당하기 <웃음> 프리어 안당하기 앞장 안 서야지. <웃음> <웃음> 아, 중간에 사생팬들 앞장도 많으니까 안 되네, 이제. <웃음> 으야 자, 다고가 앞장 서는 걸로 노아 형님이 가시는 걸로. <웃음> 따라와. 아이, 든든하구만. 어유, 아, 든든하고 막. 어유 어, 막 바로 큰리오겠당해서 진짜부터. 와, 진짜 바로 큰일 날 뻔했네. 와, 진짜 나 바로 미션 취소할 와. 뻔했잖아. 바로 미션 실패할 뻔. 아, 자, 다고가 앞으로 가는 걸로. 오케이. <웃음> 노아 형 어디 갔어? 와. <웃음> <웃음> 뭐야, 어디 갔어? <웃음> 어 어디였어? 아 이게 방향 감각이 상실한 번 잡히면 형 일로 와. 아, 놓쳤구나. 이쪽이야. 나 거꾸로 갔구나. 앞장서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과연 마지막까지 리력을안 당할 수 있을까? 그럼 <웃음> 형이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뭐 이상한 어. 거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야. 저로저 뭐야? 뭐야? 뭐야. 볼출안데 여기 보급. 아 적당할 때딱 나와. 무슨 소리야? 오 어. 나왔다 이제. 저쪽에 다시 나올 아니야? 오 어,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맞아. 와그와 <놀라>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아, 형이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와! 진짜 대아총치고 총알 치나또 앞장설뻔했네 형 가! 다오큰일야일반이었어요된오했네와 조심해야 돼연율봐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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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씨. 아이고. 어떻게 플레이 왔다?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웃음> 아, 뭐, 아퍼. 와, 이거, 아, 먹어야겠다, 우리 둘 왔다. 아아퍼와 이거 이 치료 하고 가자. 어. 그러자. 이제 서서또 회복해 나올 때 됐는데. 앞장쓰기 어이, 조심하라고. 바로, 바로 쫄죠 <떨죠. 웃음> 지금 당하면 너무 아. 와 여기가 마지막이다. 지금. 오케이. Okay. 준비해! 가자! 네! 간다! 센트리건 여기다 깔고 you 약점 탐지 드론 아, 이거 또 밑에 치길걸 yeah, 야! 준비해! 스팀팩요뭐뭐 뭐 이렇게 빨라? 와, 저 뭐야? 이게 와, 개때로붙어 있어. 징그러 아,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왔어. 왔어. 스티팩 와, 어... 안 돼! 어디야? 잡아봐. 잡았어 센테리건 다 잡아. 잡다잡았잡잡았잡잡았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잡 뭐야 뭐야 어. 일 났어 큰일 났어 나이스 진정제 너무 좋고 와 어씨 바로 이기는데? 으아 나이스 또 온다 또와또와또 와, 또 와. 또 워리어야? 어디야 그런거 같아 여기 이쪽 이쪽 스틸 백 오케이 도망간다. 아니다. 잡았. 잡았다. 농기 진정제 깔고 빨리 회복해. 오케이. <놀람> 아니 어. 나 말고 나 말고. 아 잘못 눌렀네. 아이. 아형 아, 쓰러졌어? 안돼. 아 쓰러지면 안 되는데 미션. 아그 끝났나? 일어나. 아 어, 어렵다 점점. 침 뱉는다 저. 아 회복 좀. 어어 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가만 있어. 자. 으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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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영화에 나오는 저건데 어 대박 완전 멋있어 영화에 나오는 옆으로 구르면 되는데 그 그래픽 진짜 괜찮네 아 위선 성공 재밌다 기기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감사합니다 흐려가 <웃음> 안 나겠다 <웃음> 와 재밌다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을 하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용 아, 재밌네 아, 재밌었다 후속편은 촬영을 안할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즐기는 걸로 와다곤이 춤춘다 어토면어 어, 춤? 이거 그거 끼면 돼 이모티콘 어디에 있어? <웃음> DSX 어디 있었더라? 장비 구성의 감정표현 <웃음> 뭐하냐? <웃음> <웃음> 어 이거 뭐해? <웃음> <웃음> 별게 다 있네 그러게, 저런 아, 것도 가리키는 거 찍어. 가리키는 거있구나따 봉. 말도 안 돼. 나는 없어. 난 이거 있지로. 더 뚫는다. 개설해. 자,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네. 다들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형님들. 아, 진짜 재밌게 놀았다. 아, 재밌다.